안녕하세요 홍사원드입니다 오늘은 짠! 짬뽕과 탕수육을 먹어볼거예요 근데 왜 짬뽕이 두 그릇이냐고요? 오늘 짬뽕이 너무 땡겨서 원없이 먹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와 해물 듬뿍 드는 거 보이시죠? 저도 오늘 처음 먹어보는 곳인데 국물이 뭔가 깔끔해 보여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면을 넣으면 뿌르니까 이따가 먹기 직전에 면을 넣어서 최상의 맛을 계속 음미해 볼 거고요 탕수육은 이제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? 부먹찍먹 아니고 깔먹이다 소스를 바닥에 깔아두고 탕수육을 올리면 바삭과 촉촉을 같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군만두는 바삭하게 제일 위에 와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군만두 먼저 음 아, 어, 소스 맛있다! 너무 맛있다! 음~! 튀김옷이 진짜 얇으면서 살짝 바삭하면서 부드러워서 다음에 저는 여기서 시키면 세트 말고 탕수육을 아예 따로 시킬 것 같아요. 음 그럼 이제 짬뽕 가죠. 와! 국물이 진짜 깔끔하다! 와! 와. 해물을 막 계속 퍼먹는데 계속 나오 <웃음> 너무 좋은데요. 음! 와, 근데 양이 많다. 이 채소들 막 얹어 먹으니까 포만감 장난 아닌데요? 음!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짬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면 말아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짠! 와... 와... 잘 먹었습니다! 와 오늘 짬뽕이랑 탕수육 먹어봤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게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아... 뭔가 나른하면서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!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!